경기도 의회는 도민을 위로하고 소비심리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방역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경기도 의회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11일 경기도의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장현국 의장은 온 국민이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준수하고 있는 지금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고민해야 할 사항은 예산 편성 이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기라며 가계소비 진작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되 코로나19 현황에 따라 집행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장은 또 경기도의회는 보릿고개에 지친 백성의 구혈미 한 줌이 배부른 만석군의 가득 찬곡감보다 값지다는 믿음을 갖고 고심 끝에 이번 제안을 마련했다면서 1370만 도민의 바람을 담은 소중한 제안을 경건한 마음으로 빈틈없이 검토해 조속한 답변을 바란다고 집행부에 요청했습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도 재난기본소득이 막힌 경제에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라 생각하긴 합니다. 아무쪼록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민들과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의장단과 대표의원이 지난해 말부터 올 초까지 의회 사무처와 경기도청의 재정현황을 분석하는 등 예산 편성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지난해 3월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기반으로 4월 도민 1,339만여 명에게 각각 10만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KMB 경기 채널 조종호입니다.